검찰의 고발 사주, 선거 기국기물란 사건에 일막이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달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가 특정되었는지를 두고 공수처와 손검사 측의 입장이 다른데 백번 양보해서 현재까지 특정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손준성 보냄이라는 증거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피의자 손준성 검사만큼은 빠져나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속이 된다면 다음은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을 벌였느냐를 공수처가 밝혀내야 합니다 사실 아직 법을 통해 밝혀지지 않았을 뿐 우린 이미 누구만이 이런 일을 지시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공수처가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와 윤석열 일관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의 경우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차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콘텐츠가 개최한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도이치모터스가 이 코바나 콘텐츠 외 회사가 진행하는 이런 문화행사에 지원한 내역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와 이 윤석열 일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무마의 대가로 이렇게 후원이 이루어졌고 협찬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력을 집중해서 진성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